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비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안전벨트, 차체 등 여러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다양한 노면 조건에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면서 가혹한 환경에 노출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의 관리는 그 어떤 부분보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체 주기에 비하면 타이어의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교환하려면 상당한 목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또 교체 시기가 된 건지 어쩐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차에 맞는 타이어를 적절한 가격의 견적과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한 가지 타이어의 교체 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특히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타이어 업체를 찾아가 점검을 받고 싶지만 몇 개월 전 일부 업체에서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시키는 소위 휠 꺾기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던 일이 보도된 이후로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찾아가기가 조금 꺼려지지. 이럴 때 검증이 된 업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타이어의 교체 시기를 체크하는 꿀팁부터 알려줄게. 보통은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타이어 트레드의 마모 한계전을 보고 확인을 하는데 이 마모 한계선의 높이가 1.6mm로 이 높이가 마모 한계점이고 실제로 타이어 업체에서 실험을 했더니 젖은 도면에서 달리다가 급제동을 했을 때새 타이어와 1.6mm 한계점까지 마모된 타이어의 제동력의 차이가 2배 정도나 낮고 이런 결과를 근거로 업체에서도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홈의 깊이가 한계점까지 닳도록 타는 것보다 3mm 정도가 되었을 때 교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 홈의 깊이를 정확히 확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보는 것처럼 신용카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카드의 뒷면을 보면 모든 카드가 이렇게 마그네틱 선이 있고 마그네틱 선의 상단쪽 라인과 카드의 가장자리까지 작은 간격이 있는데 모든 카드가 이 간격의 사이즈가 동일하고 4mm로 돼있어 그러니까 이 카드의 가장자리를 타이어의 홈에 끼워보면 타이어의 마모도를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내 차도 타이어를 교환한지가 꽤된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볼게 뒷타이어는 깊게 들어가서 가장자리 간격이 보이질 않고 2mm 이상 남았으니까 아직 괜찮네 앞 타이어는 어우 간격의 절반 정도가 보이니까 2mm 정도 남은 거고 교환할 때가 지났네 곧 날씨가 추워질 텐데 미리 교체를 해야 할것 같네 바로 이럴 때내 차에 맞는 타이어의 적절한 가격과 장착점의 정보를 리뷰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고 바로 예약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도 엔진오일이나 각종 필터와 소모품 관리에서 정비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마이클이라는 어플이 있어 그럼 타이어 교체 예약을 해볼까 어플을 선택하면 가장 먼저 내 차의 정보 가 뜨고 서비스 찾기를 선택하면 내 차에 맞는 타이어의 가격을 찾아볼 수가 있고 상단에 주유소, 정비소, 손세차, 타이어, 자동차 검사 등 여러가지 서비스 카테고리가 있고 그 중에 타이어를 선택하면 내주변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곳이 쭉 올라오고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업체 소개와 리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 예약을 해보고 출발해볼게 예약을 하고 오니까 바로 서비스가 가능했고 또 여러 가지 점검 서비스를 해주시고 정비 리포트까지 보내주셨고 다음 타이어 교체 주기에 맞춰 알림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시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잘 보셨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또 가격은 적절한 것인지 믿고 맡길 만한 업체인지 혹시 과잉정비의 바가지는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내 차의 연비와 유지비, 정비 알림 서비스까지 해주는 마이클과 같은 어플을 이용하시면 자동차 관리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